왼팔 오른팔 맞추는 기계 학습 코딩이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ai라고 되어 있는 어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ai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모델 훈련을 누르시면은 어 이미지 분류와 자세 분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세 분류는 아직 어 기능을 지금은 제공을 안하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은 이미지 분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를 선택을 해주시고 보시면 은어 이제 모델 훈련을 할때 어, 왼팔을 들었을 때 오른팔을 들었을 때 그리고 어, 아무것도 들지 않았을 때세 가지 모델을 어, 사진을 찍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기본 배경을 어, 아무 팔을, 아무 팔을 들지 않은 상태.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아무 팔도 들지 않은 상태, 그리고 왼팔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오른팔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사진을 찍어서 어,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켜서 훈련 시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모델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델 훈련 누르시고 이미지 분류 그리고 기본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 아무 팔도 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왼팔을 들었을 때 그리고 종류 추가를 눌러서 세 번째로는 오른팔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이미지를, 어, 찍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샘플의 개수는, 어, 적당한 개수가 한 30에서 50장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어, 샘플의 이미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훈련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런데, 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는 것이, 어, 내가 훈련된, 훈련하는 그 사진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인식률이 높아진다는 장,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어, 모델을 훈련 시작을 눌러가지고 컴퓨터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 어,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자, 훈련이 됐을 되고 지금 아무 팔도 들지 않았을 때 기본 그리고 왼팔 오른팔로 어 되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델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모델의 그 이름을 변경을 해서 왼팔, 오른팔이라는 모델 이름을 변경을 해서 이 모델을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모델, 우리가 훈련했었던 그 모델에 대한 어, 다양한 블럭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 지금 제 여기 컴퓨터는 어,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장비를 연결을 하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ppt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럭을 가지고 오시고요, 어, 반,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반복, 계속, 계속, 계속 반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왼팔, 오른팔 모델 중에서, 모델에서, 어, 왼팔을 들었다면, 아, 오른팔을 들었다면, 오른팔을 들었다면, 어, 알파미니가 오른팔이네요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연동되지 않았을 때는 리셋보기밖에 지원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동이 된 다음에는 여기를 오른팔을 드는 동작을 할수 있도록 어, 그 블럭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고 그리고 5초를 기다렸다가 만약에 어, 오른팔 들기가 아니라면 왼팔인지 아닌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인지 아닌지 또 만약 아니면 사용을 해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팔이라면 왼팔이네요 라고 음성을 재생한 다음에 또 왼팔을 드는 동작으로 어, 알파미니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왼팔 들기도 아니고 오른팔 들기도 아니라면 기본 동작이겠죠. 그때 다시 보여주세요. 모르겠어요 라고 어, 음성을 재생하도록 코딩을 하는 겁니다.